예선 A조 첫번째 경기, 이선출 최강 윤성수 선수와 전프로축구선수 이진호 선수입니다. 파워파인트 천하제일농구대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축구를 하신 분이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뽑았습니다. 가장 경계되지 않은 선수 한 표, 농구선출이 아니라 축구선출이셔서 윤성수. 그인성전사누군지잘 모르고 뭐 한번 해보시면 예. 그 인성성분하고 같이 또 해봤으면 좋겠어요 바워파이트에서 특별한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NBA 제품 10만원 이상 구매 시 커리가 사용하는 오키스 워킹핸드 크림을 증정합니다 대상 제품은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컬러의 게니스포츠 NBA와 게니슬리브 NBA 제품 그리고 다양한 컬러의 게니슬리브 NBA팀 에디션 마지막으로 덕 노비치키 시그니처 에디션 전제품 자세한 내용은 바워파이트 홈페이지나 하단 링크 참고하세요 그게 장난 아니야. <웃음> 와. 이 오, 만만찮아 오, 만만찮아 만만치 아 와. 오. 오. 와. 오. 와. <웃음> 오. <웃음> 와. <웃음> 와.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와힘세힘세힘 세. 좀 거칠게 나오셔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어쨌든 지금 제 템포 찾아가지고 지금 동점이니까 다시 시작한단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와, 안벽해안 뺏겨, 완벽해, 완벽해. 와, 만만찮아, 만만찮아. 와, 와다들어가려고 감이 좋아가지고. 와, 야, 단호 단호 선수. 우. 와. 역전, 역전. 소감 한번. 아 역시 <웃음> 농가 신분들은 다르네요. 잘했어요. 아까 파울 이후에 붙지를 못하겠더라고 따라가지 못하겠어가지고. 1대우승자입니다제 눈썹을 민. 미는... 아, 아, 아, 네, 아, 아 역시. 며칠만에 <웃음> <웃음> 진짜 며칠만해요 아. 아무튼 다음 경기 예, 잘, 잘 준비하겠습니다. 당황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네, 많이, 많이 <웃음> 당했고 제가 좀이 간과했던 게 어쨌든 한 분야에서 프로로 하신 분이잖아요. 네, 승부욕도 엄청나시고, 어쨌든 종목은 다르지만, 수비할 때도 그렇고, 어쨌든 이 상대를 할때 키가 전혀 아, 안 죽고,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인터뷰할 때 축구선수다 보니까 기본기가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두, 붙였다라고 했는데, 자, 자, 자 잘. 자영 선택한 겁니다. <웃음> 다음은 예선 비조 첫 번째 경기. 3대3 한국 국대 테크니컬 팀 선수와 일본 하부리고 테치카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리지널 한국인이고요. 테크니컬 팀김정면입니다 지금 현재 키는 179고 가드입니다. 적은 일본이고 포워드입니다. 키는 173. 이름은 테즈카 기요타카입니다. 농구공은 중불고 농구 이제 경기에 이제 정답이 없으니까 뭐 저를 무길수 있겠지만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귀는 안 들리지만 그 외에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볼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다. 야야 프리로 그린. 저기, 저기. 네, 네. 우와, 네. 와, 네. 와! 네. 와! 와! 네. 달라, 달라. 네. 와, 네. 와. 안어안어저보좀 마세요. 저보지 마세요. 와. 어 여유 뭐야? 간발에 간발에. 와 여기다 빼. 오오오 굿샷 굿샷. 아오. 어떻게 막아? 아, 세 번. 와. 야, 야, 야. 너 어, 어떻게 막아? 아, 세번 힘드네요. 아. 다, 다음 <웃음> 게임 다음 게임 예예 yeah, 오케이 yeah, yeah. okay?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고요? <웃음> 전혀 아니던데. 네. 열정을 가지고 <웃음> 이렇게 운동한다는 게 되게 좀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같이 최선을 좀 다해 주는 네. 너무 멋있게 보였거든요. 보여 안 봐주고 네. 또그 살짝 팀에도... 봐준 것 같기도 하고. <웃음> 아니, 뭐. 그렇게 해야 하는 건조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감, 감사하고 진짜 멋있습니다. 다음은 예선 시조 첫 번째 경기. 동호의 라이징 스타 정성조 선수와 일본 농구 유튜버 코타로 선수입니다. 그나마 제가 조금 작은 선수를 공야했다고 생각해서 좀더 심장에서 유대함을 가져가고자 고맙습니다. 이야, 아니, 그래도 제가 프로그램을 봤을 때못 봤을 텐데 좀더 뭐, 해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코타로 선수가 이제 자기가 첫 번째로 지목을 당하니까 플레이로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한국의 매운맛을 보여주죠 오이와와 오. 와. 와. 와와와와 <목소리가> <웃음> 와, 좋다. 오, 와, 오, 와 오, 장난 아니야. 오, 와. 오. 오. 오케이. 와, 아, 쇼, 쇼, 쇼, 쇼. 와, 아, 다 들어가. 아, 와, 와! 어. 오케이. 자, 캠폰. 와와와와와와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좀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네, 이後이 프린시피티 피니시가 집중 직반 대쪽 27 들어서요. 볼게요. 그 시차적으로 됐네다 밀었다, 다 밀었다. 오! 우! 는보기쉽지 않잖아요. <웃음> 일반인 중에. 그래서 드리블을 만들었는데 슛을 좀 아끼시는 것 같아서 슛을 좀 주되 돌파를 막자는 생각으로 수비를 했고 또운 좋게 슛잘미드슛잘 들어가서 좀더 수월하게 이겼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아, 그죠? 아, 그거 생각하면서 이악무고 뛰고 있습니다. 야, 저 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생각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무엇보다 했던... <목소리가> 상대가 슛을 너무 잘 넣어주면 제가 맞겠습니다. 다음에 한번더붙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겨 봐스.